어디 들어갈래? 뭐? 왜이렇 가자. 오케이, 더 들어와, 제발. 나이어 어. 더 들어와, 제발. 나이 어. 더 들어와, 제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 I'm not d o 야 e I'm done. I'm done. I'm d o 세명 아니 e e d to take 다 e 안 s up? o k 와, 왜이피게아나안 <목히지 마> 먹힐 거야? 먹히지 마, 나도 피하지 마. 그렇지 마, 아직 따잡생 야, 이거 먹히더라. 애는 싫더라. 들어가자 와아가자불켜 들어가. 오케이 팀! 어..나..오케이 팀! 오케이. 야내내내 로켓 걸쳐는.. 야 사람 많다 이제 안 찍자 우리와 아왜 i s i 아니 t h t We s t o at t e b e 스 이 사건도 이대로야, 가자 내가 잡아먹혔던 것이다. p a y the game, 나이 했었어. 나도 했어. 공놀이가 시끄럽지 나아어라 m <놀람> u 아 i 어원福 w o r s h p b i Mengalami, tapi bisa, bisa, bisa, bisa, i s a s 마 m e b 대체뭐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아 왔다 야 어디가 자라 아 막지마 어, 됐어. 근데 너왜 이렇게 우주우주자인거야? 됐어? 너무 번개 맞고 걸리나? 그치? 음, 그런가? 근뭐콜드 그, 어쩌고 하는 거 보면 감기 같은데? 내 번개 맞고 걸리지 않아? 아닌가? 그랬으면 다른 감기 걸린 사람은 다 걸려야지. 번개 맞은 사람은 다걸려 아니 번개.. 그 번개도만 나오네. 그 다음에 그감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귀여다이 시아의 스테라리 여기서 쿵 파고 나오지 않아 근 어? 여기서 곰돌이 파워 나오지 않아? 그 한참 후 아니었어? 그래? 아닌가? No, it is not 헷갈리네 없지, 너는? 어 온다 온다 이제 우리 다 관계 맞으러 가자 음 관계 맞으러 가자 관계 맞으러 가자 관계자 잠깐만 불켜 아니 근데 여기 다붙건데불 켜도 왜 어두워? 어두워 너무 어둡지 않냐? 나가 나가 가자 음, 음. 어, 그래, 이거 오늘... 아 그래요. 아, 오늘 아이거그 동그라미 따라가는 거잖아. I don't know. I died. s 뭐라는거지해사로못 찾겠다. 나 보라머리 어비스고. 보라머리 쭉으로 왔구나. 근데 저기서.. 근데 왜 저기서 물어? e r 서 i 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갈 준비부터 해. 맛있게 먹 e is 티어티어 점프 점프. 점프. 같이 가. 제발, 제발 나 이번에는 남순아 살 길이다 제발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걸릴게 그래 너가 걸려 난안 걸릴 거야 버리는 거야 야 뒤에 밤감피 내가 내가 먼저 가겠어 어, 튀어 와 오케이, 세이브 왜.. 왜또불 꺼졌어? 아이고 야 이분.. 아이고 방피.. 방피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많이... 야 조사! 야다 죽기 아, 직전.. 야야야 마지막에 것 들어온 것 잠옷 보라물 보람을... 같이 생긴 분.. 야.. 사신분.. 진짜 번개받아도 사셨는데? I am getting 뭐, nightmares <웃음> 여기서 이제 아프게 하지 않나? 아, 지금 보니까 저기에 빨간 피 같은 것로 글씨 안 써져있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s 저, 저, 저, 저, 이불왜 자꾸 꺼져? 아우 시끄러워 이 뭐야? 이즈가 타야 돼 뭐야 왜뭐 뭔데? He's sorry this is It this is you That sounds like 어 oh. yeah. 언제는 어. 감기, 감기 이제 갑니다. 최대한 피해 있어야 된 서로 Don't t o u t me I'm sorry, Sophia s o p h i a 는데 Where are you n t s a i n e s r 아, 그래? 이거 야 돼? 거좀많리야거아니야 일단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야 저기는 사람들 좀 많이야? 이다이거좀 많이? 이거 좀 많이? 이어나거좀 떨어져. 떨어져. 이이거의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Oh, yeah.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Oh, 야너 여기 여기 옷장 속에 들어가있어 보람물 떨어져 아니 저.. 여기 들어가있어 여기 여기 안돼 오지마 오케이. 여기 들어가있어 어디? 저저 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됐어 비켜 야 저분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니 다 가면 시키면 어떡해 아니 이런 이 오지마.. 아니 오지마 내 쪽으로 아니 내 쪽으로 오지마! 아니 오지마! 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냐고 님들이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다들 아니 내주변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괜찮겁났아 오지마! 오지 말라고.. 아니 오지마! 아니 왜 야, 우리한테 다가와서 제... 다감시키냐고 한 번에 제발 오지마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 저.. 네가마무하고 줄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어 거기에 다들 제발 나 오지마 아니 야.. 아니 혼자서 걸리면 될 것을 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아니.. 사람들이 자꾸 질러붙어 나한테.. 난 따로 갈게 나 옆쪽으로 가봐야겠다 아, 야 미안해.. 사람들 이 계속.. 그리고 난 안걸렸다 나 질러붙어 나머지 여기 온 여기 있다 아.. 쉬워. 그래 겁나 걸리는데? 엄번재치기하면아 그래? 일단 수능 모으는 때도 더 레이 거예요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왜 다시 저기서 불 나오는 줄 아는 거야 야한명 가면.. 가면 될뻔 했어 어휴가 죽었어 감기 나 들어.. 아니 다시 들어와 왜 캠프파이어에 앉아있어 아니 나 지금 가고 있어 아니 네 말고 이 말고 가면 만든 다른 다른 같이 하는 사람들. 아. 할게. 거의 다섯 명이 다 캠프파이어에 앉아 있어. 거기서 불들어는줄 알아봐. 어 제발 이제 좀 빨리 다 들어가서 감기를 좀 낫게 합시다. 들어라구 감기 다 나왔어? 아, 나 나왔는데 나, 나딴 사람이 안와 아니 죄다 안와 안 아직 다들 아직 안왔는데 너무 피해 파이 집이야 오케이 다들 온다 이제 온다 온다 컴 이에 오케이 네명 오는 중. 진짜. 우리 8 명밖에 안 남았어. 좀 많이 사라졌데 아까 막 뚜루그랬잖아. 우리 이제 아무도 투표하지 말자. 난 랜덤 아니야, 좀. 저희는 랜덤. 우리가 안 아무도. 근데. 이거 클릭을 안 하면 아, 투표가 안 되거든? 너는, 너는 아무도 투표 안하면 랜덤이든 아예 안 먹든 할것 같은데? 오케이 음 너가 투표를 위해 뭐라 뭐라? 아이수어 내가 봤었어 이스 이스 이스 마이 프렌드 내 친구야 누가 누가? 내 이리로 와. 어람피 저기 앞으로 나가. 일로와일로와일로 와. 어, 베개 좀. Can you be my friend? Let's n g t No. <웃음> 거절당했어. <웃음> 아이고 이기남아 피해 나너안걸렸어 살짝... 예, 나 너무 아파 나, 나도 어, 어제 그거만큼 비 많이 달았었어 모르게 맞아 이제 알아 끊겼어 너무 방송 끊김 또중간에 나와 안 m h u 비 g 왜 배고파 먹지 Of of <laughs> If i it o don't i a something, we w i l die. We yeah, will die. Well, this is one way y e a n t h a t t I'm saying, i o n be delicious. Delicious. y don't e a t i n g e It's the only way we can survive. 네, 대변으로 쓰 때에도 반드시 해 투표하지 마 투표하지 마. 다시 한번 니다 코로나 아, 아 분뭘 펴? 아이고. <웃음> 안 돼. 돼. 돼. <목소리> 아이고. <정신이>. 아이고. <웃음> 아이고 다리 같은데? 네, 다리야. 네, 다리. 안. 뭐야? 뭐야? 여기? 오. 야, <웃음> 어. 저기 머리. 아이 같아. 야 근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야 냠냠냠. 그냥 소리만 밝아. 야, 들고 다냐 얘들아, 그냥. 소리가 가야 데 j u s 이 for 이제 스팸이... 제 스팸이... 제 스팸이... 제 스팸이... 제 스팸이... 제 스팸이... 제 스팸이... 제 스팸이... 제 스팸이... 어 스팸이... 제 스팸이... 제 스팸이... 제스이제 스팸이... 제 스팸이... 이제스 We have n o t u r a s p o go t o that o n 아, 너나 빨리 가자고. 막 굴어줘심. 얘왜 음. 이렇게 흔들려? 음. 어, 뭐야 뒤에서. 아, 간다. 가야 같이 가 가자, 가자. 어한명 나갔어 어떻게 없야세 명밖에 없는데 어 우리 분명히 열두 명에서 시작했는데 아니야 어 뭐야 단일 맞네 미안 야왜 버리고 와 이걸로 뭐야 혼자 도망가네. 야 가자 가자. <웃음> 어 하얀색 <웃음> 뜨뜨뜨뜨뜨뜨뜨뜨뜨. 아. 미화리 <웃음> 밝았습니다. 뿅. 아니 이럴 왜 우리 들어냐 들어가. 어야 저기 있다 재. 어저 있다. I'm glad you g h e i g t e g 내 can do my work. I can do my work. I can do my w o r 다다 can do my work. I can 나이 my work. I c c a p e a n do I d I n do my <목소리는> 그것보라머이 말하는 건다다 다 보이네. 더가난다 그렇지. 다 보인다. Mine is n o t i n g t a t e 잠깐. 뭐야? 당하다. 나너너 너 쟤한테 어부바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얘를 어부바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아니 나 들어 올리는 거잖아 이거. 너 진짜 쟤한테 끌려가는 거 같아. 너 바로 뒤에 늘 늘러 붙어 있어가지고. 난 바로 앞인데. 뭐지? 서로한테 보이는 게 다르니까 뭐. 아, 뭐. 아 가자. 그, 아 진짜 끌려가는 나 같아. 거 같아. 여기 너무 편한데? 다음부터 이래야겠다. 나 배달도 했어. 하면서 봤지, 나는. 오. 셀프. 근데 괜찮아. 그래서 대들이 너무 까맣, 까마... 너무 고맙지 않아? 천인데. 요 스위치가 없네. 전등이 없어. 어, 그러게? 저저 저 현관에 하마... 하나 하 있어. 별장이 너무하지 않냐? 그냥 별장 <웃음> 야, 별장 싸구려야. 이야. 공짜로 온 거야? <웃음> 화장실도 없음. 아 그러게? 이 보스전인가? 응. 나 땅. 저희 전죄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 그래. s r r e 왜 나가? 왜 나가? 개고리 가 이제 왜 저렇게 생겼어? 링거 몰라. 정 <웃음> 아까 전에 할 때는 십자 포즈였어. 그게 전에 포즈였는데. 안 끌어야 돼, 이비쟤 처음 만날 때 잠깐 티 포즈였는데 이번엔 또티 포즈가 아니네. 폭발. 그 라이트닝, 라이트닝, 번쩍. 아직 따로따라 따로 하는데 아프지 말자. 안 돼, 피 달았어. 아, 두번 맞았어. 안 돼, 아, 나 맞았어. 아, 여기서 점프 파크로 나올 진짜. Yeah. Lightning, lightning. Oh. 갑자기 라이트닝이야 이제 번개 쏘는 모션 너무 웃기지 않아 근데? 오케이 튀어 튀어 튀어 어. 아이트미 아. 아. 어디서 아아 안돼 번개 맞았어 아이고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우와 우와 안돼 맞았어 아 버스가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 어, 이거 사용되는 거 아니야? 어야나 죽는. 잠깐만. 나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죽. 아 이걸 죽네. 아이고. 결국 또 못겠다 이 바보는. 이 바보 녀석 이걸 못 깨다니. <웃음> 그러은 아이고 빨 가기 전에 샷건 한 번만 치고 갑니다. 됐어. 야, 나 진짜 되데요 어... 그, 그, 또세 명이야. 좀 열한 분 했으면 좋겠 오, 얘네, 어 오, 네다그 예, 그 오, 그 예. 그 예. 오, 예. 오, 예. 우리 오, 예. 오, 예. 자리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나 오, 우리 꺼내 예. 지 응. 오, 예. 오, 예. 도시, 왜다 쓰러졌어? 얘도 요령인데, 응? 어, 그래, 대충 얘는 겉에 입은 거고 초록의 약을 만든 건가? 어떤 자가? 거기 어, 그러니까 제일 놀란 왜이더에 제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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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컨티뉴하지 말라고 어? 왜 출시? 갑자기? 갑자기 왜출시래